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혀가 기도를 막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기도를 좋다 뜨어다 혀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뒤로 밀려있잖아요. 사이즈가 큰 사람도 더 많이 무겁고 크니까 더 많이 맞겠죠. 우리가 굳이 엠마라을안 찍어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병뚜껑처럼 생긴 사람들은 다이 이빨 자국이죠. 그래서 이 혀의 혀가 차지하는 구강 용적보다 사이즈가 커서 이 혀의 비만지수가 큰 높다는 거죠. 혀도 원래 여튼 매끈하게 타원형입니다 후불이 환자 대부분을 보면 다요렇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자국이 진하고 깊을 수. 그의 용적이 그 혀의 비만 주수가 크기 때문에 기도를 잘 박습니다. 그래서 뚱뚱하지 않아도 체격이 아주 날씬하고 그런 사람들도 얼굴이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들 아주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아, 아가씨들도 코를 보는 게혀 때문이에요. 근데 혀를 뭐 내가 원래 타고나게 눈이 이만하고 코가 이만하고 한데 혀도 타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줘서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빨을 뽑고 이쁘게 해주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쨌든 혀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근데 혀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죠 살찌면 호굴를 보는 게 당연하니까 저도 살을 뺐을 때와 쪘을 때호굴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호굴이는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혀도 근육이 팽팽하던게더 약해지고 목젖과 누에도 마찬가지고 코가 막히는 사람들도 코꼬리의 원인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골격구조가 선생님처럼 얼굴이 작고 아랫턱이 작으신 분일수록 구강동적이 작아집니다. 어, 이 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행동대장 같은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기도를 직접적으로 막는 원인은 바로 이 혀니까요.